자 저번 시간에 여기를 정복했죠 그래요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요 자리를 비웠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 사람을 먼저 보내 놓고요 자니가 이리로 일단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저번 시간에 여기 있던 돈을 다그이 그이 망할 놈한테 바쳤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없어요 젠장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팔아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크가 뜨면 이 해당 재료를 얘네들이 막 버려버려요 폐기시켜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좀 감안하면 될것 같고 저희는 하던대로 계속 작업을 합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배달을 합시다 어디로 배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재료가 없죠? 그러면, 니가, 이리로 가서, 이거를,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우리 늘 했던 게 있어요. 메커 예, 딜 있죠? 그 아이 어디 갔죠? 야, 우리의 무시한 보스. 자, 얘한테 얘기해서, 일단 300개 정도는 저희가 무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300개, 아, 500개로 할까요? 500개는 약간 좀, 빡세긴 한데 어.. 해볼까? 근데 아직 저희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300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어? 파트너 퀘스트라는게 있다고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이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음. 이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300개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완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한번 지켜보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작업 좀 합시다 자 작업을 할 건데 이쪽에는 레지던스가 있나요? 없죠? 레지던스가 없기때문에 대체 건물을 하나 만드는게 좋을것같아요아 이런 비싼 호텔 어떨까요 이 서비스 반경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4개가 추가되고 트럭도 4개가 생기는데 큰게 생기죠 자 레지던스 한번 볼게요 자 레지던스에서는 어떤게 있죠? 이거 트럭이 작은 거니 큰 거니 일단 정확히 모르겠다만 얘보다 반경이 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트럭 사이즈가 4개고 레디우스가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호텔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호텔 6 6 0 0 그냥 할까요? 그냥 본거지는 지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어놓겠습니다. 호잇! 자 돈은 받쳤으니까 뭐 알아서 지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아닌가? 그쵸? 왜냐면 공식적인 자금이었으니까 별일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여기 이제 팔리면 이거 팔리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쪽에다 갖다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돈세탁을 5,800씩 할 거예요. 아우 좋네요. 뭐 지대컨 이렇게 놓고 잠깐만 니가 아 우리 조직원이 지금 몇명 있죠? 얘 놀고 있잖아요 그쵸? 얘가 어 이거를 아니 그러지 말고 니가 아니 일단 여기로 가보자 여기 생각보다 야, 앞편이 많이 모자르죠? 또 운반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너 그러지 말고 그만 그만 쓰다 여기도 돈을 좀 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검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이 검은 돈을 음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서 데스티네이션 설정이 가능하나요? 없죠. 그러면 일단 음 호텔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호텔에서 여기 다른 레지던스로 보내는게 가능할까요? 안되죠. 그럼 여기는. 여기는 되고 이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반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돈 가지고 오렴 돈 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 작동 가능하죠? 후잇! 이렇게 해놓고 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그 다음에 여기 꺼져 있잖아요. 지금 운반 비용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 운영 비용이 부족하니까 얘를 얘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옮깁시다. 어? 잠깐만 야채가 가득 찼다고? 그러면 앞편 전달하면 되지 빠르게 전달합시다 이런식으로 전달하고 검은돈이 많이 부족해요 검은돈이 많이 부족한데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자 농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구를 해서 좀 괜찮은 걸좀 찾아볼까요 어8 0 0 0 플랜테이션 자 어느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이 아이가 앞형까지 재배가 가능하고 근데 생산을 많이 해요 한번에 그래서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러면 저희는 질 수단이 아직까지는 농장밖에 안 되니까 플랜테이션을 짓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8000, 8000, 8000, 잇 어, 이렇게 하고, 기다려 보죠. 자, 돈이 운반되면 다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왜 돈이 없니? 편한하네 아유, 왜 또, 왜 우리 야채를 괴롭히세요, 또. 이거 잠깐 끌게요, 그러면. 버려지는 것 보다 낫죠? 자, 일단 끄고 대기합시다. 나 이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터질 때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자, 니가 이쪽으로 가서. 지금 아래쪽이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앞편을 계속 보내주고 이거 일단 자 캐시로 바꿀게요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캐시로 바꿀게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이고 그만 보내 그만 보내요 가득 찼잖아 이거 날라가면 안돼 아 그래요 야 이런거 이제 캐시로 돌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반적인 그 사업 자금들이 모자르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돈 벌릴 때까지 좀만 기다려 봅시다 팔수 있는게 이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26개 정도 팔리는것 같고 오 딜이 됐죠? 그래 알로 어 미구엘 자 미구엘이 요청한 컨트랙트에 대해서 어, 수행을 했고 음 그래 성공했고 하지만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건 좀어 돈에 관련된 좀 복잡한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좀더 읽어봅시다. 어? 아니, 이 자식이, 음, 좀 복잡한 욕을 했죠. 사실, 그건 맞아요. 미국엘의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인 건 맞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어 지금 얘가 표면상으로는아지사장이 됐고 얘한테 이제 뭔가 요청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제가 빛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빛을 갚으면 얘랑 관계가 개선이 될까? 그것도 궁금하죠 자 전자를 선택합시다 그쵸 아, 상냥하게 대답해서 정말 상냥하게 그러니까 얘가 흡족하죠 그쵸 아 그래 그래 이 나쁜 새끼 그쵸 한달 안에 5만의 머니를 구해서 갚아야 됩니다 어 이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원들 모이면 나중에 거리가 가능하니까 좀 힘내봅시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그,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여기를 없애고, 플랜테이션을 한번 지어볼게요. 파괴 버튼,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었구나. 야, 너무 불친절합니다, 이거. 자, 여기 있는 거를, 일단 없애고, 플랜테이션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체하면 그만큼 돈을 벌긴 하겠죠. 자, 좀만 더 버텨봅시다. 그리고 이, 그럴 동안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자, 영향도를 좀 끼쳐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울게요 플랜테이션 이거를 캐시로 지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길 없앱시다. 볼필요하니까 일단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지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시 지을게요 자 플랜테이션 회전 근데 어, 그어 이렇게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끝자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호 이렇게 짓고 길 연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연결된 거겠죠? 안돼 있어요. 다시 연결합시다. 후잇! 자, 이렇게 하면 건설하러 오겠죠? 어찌 됐건 5만 달러를 이제 곧 모아야 되는데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있긴 해요. 저번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자, 돈이 필요합니다. 위험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후잇! 자,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길 겁니다. 데카파 네, 볼게요. 아마도 쪽에다가 캐시를 65,000, 65,000을 반납해야 되네요. 아, 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자, 돈을 다 갚은 것 같아요. 그쵸? 음. 무료 즐기세요. 어, 참 말. 잘하죠 그리고나서 이제부터는 돈다 갚았으니까 투자는 끝난거죠 그래서 전 이제부터는 내가 두목이다 아 어, 우리 파트너 아니었음 아 어, 이제 그런적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얘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뭐 이제 더이상 믿을순 없죠 저, 얘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것 같아요 그쵸? 이제 내가 너의 빛을 갚았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 갚을 차례라고 얘기했죠.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얘가 빡쳤죠. 온 소리냐? 그런데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얘는 적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니네 친구 없다라고 얘기한거예요 그쵸? 자기 먹을 자를 사람 없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하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 얘, 얘가 얘 봤을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자르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릭터상으로도 뭐 이런저런 능력이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비둔는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돈은 갚았으니까 이런거 다시 재가동하고요자 빨리 재가동합시다. 자 어디갔지? 그래. 너 그만! 옮겨. 됐어. 자 여기는 뭐가없지어 야채가 없네요. 야채를 좀 운반해야겠어요. 자 니가 이거를 자 옮기자. 나중에 이거 위치 좀 재조정을 할게요. 게 맞는 것 같아. 어 얘는 여기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은 돈 있죠. 검은 돈을 슬슬 옮길 때가 됐어요. 여기 쌓여있는 거를 바로 호텔 쪽에다 보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음 얘가 일단 이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제가 지정을 해놨는데 차라리 나머지 한 명을 여기다가 보내버리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납? 이거 잠깐 중단시킬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은 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잠깐 끌게요. 아 이렇게 꺼놓고 니가 어딨어? 남아있네 어디갔어? 아이고 이거 또 가득 찼죠? 야, 우선은 이 야채를 여기로 빠르게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겨놓고 얘 놀고 있죠이 아이가 돈을 아마도 쪽에다 바칠게요. 여기다 바쳐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이제 페이먼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자 아까 전에 이벤트를 겪으면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어, 이야기여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 이건 또뭐야 이거 아니 왜 우리 야채들 자 이거 잠깐 끌게요. 우리 야채 괴롭히지 마요. 자, 잠깐 영업을 종료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니 미친 내 야채 어... 제압 받고 있으니까 이건 일단 대기하고 얘들 떠나가면 그때 다시 개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놓고 자 돈을 계속 받칩시다 지금 3 2 0 0 0 정도 받쳤죠 좀만 더 버티면 돼요 여기도 이제 잠깐 개장합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있는 땅을 점점 없애고 플랜테이션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를 파괴 합시다. 교차할게요. 돈부터 다 해결하고 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자, 팔로 오십시오. 빨리, 빨리 팔로 오세요. 나 좀만 버팁시다. 그 팔리면 좀 시간 걸릴 거야. 자 야채 옮기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냥 이쪽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워크샵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나중에 고민을 해봅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중에 쓸모없는 건물들을 교체해가지고 좀더 좋은 걸로 바꿔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왜 왜 나한테 그러세워또 이거 잠깐 끌게요 훠잇. 너희들 너무 치사하다 진짜 자 5시간 남았죠? 개장개장개장 아이 치사한 놈들 진짜 우리 돈 벌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자꾸 그러기야? 자 여기서도 빠르게 야채를 만들어주면 너도 좀 운반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너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자니 네 그만 운반하고 니가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야채가 38개 있단 말이지 그래 이거를 빠르게 옮깁시다 그리고 메이커 딜은 아마 계약이 유효할거예요 유효할거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코카인? 어 음...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돼요. 일단 그 식물부터 만든 다음에 유지를 할게요. 자 루스 자 레지던스로 찾아가가지고 메이커딜을 어떻게 하더라? 아카 그 아이 찾아야겠죠? 나 너한테 삐졌으니까 이제 이 마담한테 얘기를 할거야. 아니 스톱 딜리버리를 해야 되나? 단번에 합시다. 음, 얘가 할게요. 난 300개, 아, 500개, 500개도 될것 같아요. 500개 합시다. 레 아이고, 야채, 아, 야채는 버려도 돼요. 자, 이런 거 빨리 만들면 되니까 기다리면 되고, 자 이제 야채 그만 옮기자. 오잇? 자, 얼마 옮겼니? 아직 36,000밖에 안 되죠? 맥스라고? 왜 맥스야? 맥스 이거 어떻게 진급을 시키지? 뭔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프로파일 한번 할게요 오 사례가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ilent assassination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키드네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키드네브는 납치죠 호잇! 반복구불 올라가구나. 그.. 그래.. 어.. 그래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오잇.. 음..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얘는 진짜 필요하니까.. 어..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얘한테도 퀘스트가 있네요. 오.. 일단 지금 기본적인 퀘스트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이거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레벨업 할수 있네요 레벨업 시켜줄게요 가포 저기 그아넌 찍을 게 없구나 그래 다치고 자 여기서 레벨업이 된 애가 누가 있을까요 아직 안돼 있네요. 기다립시다. 응. 얘돈 운반하고 있니? 예, 계속 운반하고 있죠. 자 이번에 25,000 배달하면 금방 될것 같아. 자, 좀만 더 힘내 봅시다. 4일 남았어. 이거 며칠 남은거야? 5일 남았죠? 그럼 한 번에 운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너도 네가 이쪽으로 가있어. 바로 옮기자. 자 계속 배달이 되고 있죠? 가격 72개가 맥스라서 25,000밖에 전달은 안되지만 이거 한 번만 옮기면 될거야. 어..너도..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와 우리 해야될거 있어 돈을 바쳐야돼 자 왔죠? 때가 왔어요 자..바로 옮깁시다 자 머니를 바로 시장쪽으로 옮길게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12,000을 여기다 옮겨야 된다. 그럼 17,000 옮기니까 5만 되겠죠. 됐어, 이러면 됐어. 자, 빨리빨리 배달합시다. 지금 이거 우리 도착당하기 직전이야. 이거 자, 빨리빨리 옮기시고, 4만 0이죠 끝? 아니 6만 5천이었잖아. 잠깐만. 시간이 부족해. 어... 남아있는 데가 어딨죠? 호텔에 있나? 여 어, 호텔에 있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일단 얘는 일단 여기로 이동합시다. 여기 있는 거빼오게요 자, 빼오고. 이 돈을 빠르게 옮겨야 돼. 아니면 얘가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 12,000 옮길 수 있잖아. 딱, 그리고 네가 서커스로 이동한 다음에 만수천을 여기다 자 동갑으로 갑시다 시간 없어요 하루 남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하던 일 하시다 계속 아니면 얘가 대기하고 얘가 운반수 역할을 하던가 자너 어디로 가면 좋을까 몇개 쌓였니 아 그래요 겨우했죠. 자 이쪽에 많이 쌓였있네 이것도 갖다 줘야겠어 자 이거를 이동한 다음에 옮깁시다 자 후이 이렇게 넣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가동시킬게요 다어 위기 넘겼죠 자, 다시 재가동 재가동 재가동 재가동 이렇게 놓고 이제 연구를 진행할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감안해야겠죠 이것도 이걸로 바꾸고 너 어디가니? 어 그거 아마도 쪽으로 보내면 안돼 아니야 그러지마 아 이거 돈 날라가면 어떡하지? 아직 안 날라갔죠? 그럼 다시 빼와 자이 돈을 일단 여기에다가 옮겨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이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연구 좀 합시다 제 간단하게 연구를 좀 할게요 자, 싼 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팜은 안쓸것 같아요. 플랜테이션을 쓸것 같지. 그래서 이제 웨어하우스나 이런 거 있죠. 웨어하우스 이 웨어하우스를 확장시켜 볼게요. 호잇!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웨어하우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좀더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너 누구야? 어.. 이제 그만 옮겨 자 그만 옮겨 이돈 일단 여기로 옮겨놔 아왜 또.. 아.. 스탑합시다 자 스탑할게요 우리한테 제약을 걸면 못쓰지.. 진짜.. 이렇게 놓고 얘들 이제 다른 역할을 시킵시다 여기 웨하우스 있죠? 웨하우스 쪽에다 다 이동을 시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할일 끝났으니까 어디 또 지켜야 될때 있나? 없죠? 일단 대기할게요 와 진짜 내 네, 야채 얘들 너무 나빴어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진급한 애가 있거든요? 예, 진급을 시킬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갔지? 여자애가 있었어요. 어디 갔더라? 아 여깄네요. 자이 아이. 다음 능력이 뭔지 보고 판단합시다.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아... 진급시켜달라고 난리가 났죠? 일단 이걸로 안심시키고, 나 진급을 시켜줄게요. 그래, 그래. 근데, 얘가 좀 삐진 것 같으니까, 진급을 시키는데, 얘는 파워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스 레벨, 뭐, 이런 거 있죠. 둘다 좋긴 하네요 얘가 얘 전투요원으로 쓸 거니까 음... 파울 올립시다 그리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왜 안돼 잠깐만 넥스트 랭크, 랭크를 올릴 사람들이 없다고? 이건 좀 봐야겠네요 그네 아, 머리 아프죠 이들 중에 누구를 잘라야 될까? 근데 얘도 수학군이잖아요. 그쵸? 수학군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어,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거 같네.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쫓아내는 방법? 쫓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안될것 같구나 큰일났네 자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이런저런 재정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정리해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을 좀 없애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고용을 했어 그래서 아이 아이를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없애던가 그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로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